와! 와! 뭐왜요 이게? 자자자자 자, 자, 네, 아니 이건 요... 좀12 <웃음> 이걸 심잖아요 네. 잠시만요 두 번째 터에서소오다고아잡다고요 아니, 아니 결승전에서 어떡합아 <웃음> 이게 돼요 지금 현장 있는 모든 선수들 지금 직고 있거든요? 네 선수들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네 몇인가요? 아 이거네 몇인가요? 12? 네 12, 12, 백클 <웃음> 조치 다털었어요. 네. 1020이요. 네. 지난번에 10120이 베클리프 데피니션이 만들어졌었는데 이번에 조치예요. 진짜 이, 이 일사거이끝났습니다 아아 조치가 싹다 잡아냅니다. 우왕 지금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이거 맞나 잡면 a d 하나 면아가 아이고 아이고 우리 소겨우 아 소겨우 너무 좋지 소겨우 너무 달달하지 그렇지! 여러분, 유하! 안녕하세요. 가능은이길구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안 뜬다고? 아. 자, 뱅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자, 맘가 비밀 통로로 낼수 있습니다. 뱅크를 낼수 있거든요. 22, 24, 24까지 클수 있었다 이거는 일단은 코스트 배분을 해봅시다 일단은 얘를 이렇게 해야지 코스트 배분이 되기 시작하겠죠 이거 한번더 배분을 합시다 이래야 코스트에 다쓸수 있죠 지금 이렇게 하면은 완전 올인이거든요? 오코가 좋은 게 떠야 돼. 흐이씨 <웃음> 좋은 게 떠버렸네? 왜지? 상상도 못 했다. 아저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진짜 님들아 사만하라이 진짜 존나 자아저 자수... 진짜.. 스샷 찍으세요 이거 이거 스샷 찍으세요 이거 진짜.. 혹은 다크몬 동물원이라도 동물원. 나와서 선원댔스 색생각이듭니다 아? 문제는 그런 카드들이 현재 나오고 있지 않고 전혀.. 그리고 수액을 역시나 상대방이 보르방패 쓰는 걸 알잖아요? 예. 그래서 못 내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스웩을 아끼려다가 굴단 해골도 못쓰고 하수인도 못내고 그렇게 게임이 끝났던 경기도 한번 있었거든요 슐라스 다크문이 슐라스 다크문 지금 플레이한 게임은 그점 다크문 플레이거든요예 네. 그니까 러 이게 내 필드가 아예 없으면 돔니다를 쓰게되면 죽거든요 한판 찍어? 다음판뭐뭐 뭐 나올까? 아빠 드루이드 할게요. 드루이드. 오케이. 불작 불작코 불소. <웃음> 서인경기 사진이요? 아, 뭔지 알겠다. 뭐야, 나 죽었어? 실라스 <웃음> 때문아 <신났을 웃음> 미치겠네.